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화 속 우크라이나 복음이 희망 성경이 동났다. 기사를 보니 우크라이나 성서공에서 올해 인쇄한 성경이 2월 말에 벌써 동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구하려고 애쓴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 가운데 주일과 토요일 심지어 저녁 성경공부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예배 갈급하다고 합니다 광장과 여러 곳곳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한 곳에 천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로 는4 5 0 0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기도 했답니다. 이 с к о р м п а н я т е е м в е д 그들은 곳곳에 모여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도 기도하고 눈밭에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애를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많은 대형교의 성도들이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욱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